안녕하십니까 건설업전문농사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퇴직공제 공사예정금액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의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공사예정금액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 예정금액은 설계금액과 부가가치세금액 그리고 도급자 설치광급자재비까지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계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발주 방식, 계약 형태, 실제 설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사 예정 금액의 판단은 연간 단가 계약, 실비 정산 계약 등 계약 단가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체를 공사 예정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공제 공사 예정 금액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